응근 양이 조은데 미리 주문할까? 오, 오, 오, 응. 그래야 될거 같아. 다 너무 맛있 아니 사장님 메뉴판 하나만 더 주세요. 어또 주문하네요? 네. 아, 또 아까처럼 또 속는 거 아닌가? <웃음> 어. 아, 어, 그래서 중간에 예, 시다가또 메뉴판 또 달라고. 저거 진한한먹 먹는 거잘 먹거든요. 리 뜨지 마세요. 우리 또 그러면 다 해보자. 다 해보자. <웃음> 해보자. 지장 응. 네. 저희도 한번. 아도해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비마실 드실 수 있어요 네. 을것 네. 같아, 재밌을, 네. 것 같아. 네? 재밌을 것 같아 요 챌린지, 챌린지 아니, 저희... 저희... 그러면 안 먹은 치킨가츠동 가라하게동, 마루기동 부타쇼 가야끼 정식 돈까스 정식, 도리노 가라하게 정식 이렇게... 아, 괜히 얘기했나보다준세요 <웃음> <웃음> 주세요, 주세요. 아 재밌는 것 같아서요 네, 먹다가 안되 저희 맞아요. 음식도 버리면 안 되니까 다사게요 네, 어 당할까요? 이상한데 이거. 네. 자 현재 나머지 덮밥 메뉴 6개 모두 시켜서 총 주문 1 0개다 했습니다. 주문 다 했죠? 네네. 와. 치킨 가츠동, 가라아게동, 마루기동, 부타쇼 가야끼 정식, 돈까스 정식, 도리노 가라아게 정식 이렇게. 아 괜히 얘기했나 보다. 아, <웃음> 먹다가. 아 이거 뭐지? 너무 뭐, 네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학생이세요, 이게 진짜 아니야 저희... 여기 그 학생들 조교예요 아, 외대 아 외대가 덮밥사라고요네 농담이야 농담. 이상한데. 사장님 <웃음> 만들어 주세요. 님만들어주 진짜 고기 너무 ㅎ ㅎ ㅎ 들하다아 이상하다, 진짜 이상하다. 앞에 먹다 보면 밑에가 하얀 경우가 있잖아. 그치. 근데 소스가 너무 해가지고 밑에까지 다. 아, 그렇네. 잘돼 있어. 간이 잘돼 있어. 그래서 이게 튀김 다 먹고 나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음. 아. 음. 음. 아, 아 음. 자, 저희 지금 약 5분이 지나고 있는데 말리 클리어 직전입니다. 역시 빠르다. 역시 반말리가 빠르네요. 말라요. 네. 아, 다 먹었어. <웃음> 역시 빨라, 역시 빨라. 난 너무 맛있어, 이렇게 해서 말리가 제일 먼저 덮밥. 크 자, 김용준 씨도 갑니다, 지금. 약간 맛있네요. 덮 <웃음> 빠진 음, 거 마지막에. 네, 근데 이식은뭐 푸짐하게 먹으면 조금 아닌 것 같아. 사장님 혹시... 김김 김 있어요 김김좀 좀만 주실 수 있나요? 와. 나는 이제 김을 좀 달라 그래서 김을 김어와 수영바 수영바 김을 그냥 바로 넣고 저렇게 먹으면 같이 싸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? 어와 그래 김에다가 먹으면 스킬이네 진짜 맛있던데. <웃음> <웃음> 나도 해봐야겠다. 음. 이렇게 입에 넣고. 와. 음. 김이 좋은 김이네. 음. 밀도가 되게 촘촘하고 아, 조이되지 않은 굽지 않고 생김 생김. 음. 와. <웃음> 음. 어. 자 이렇게만 소용이. 에비동 클리어. 자, 제한시간 60분 중에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.